시청자 여러분 카우스 던전 두번 끝나신 다음에도 무한대로 할수 있습니다 무한 카우스 던전 정화의 파편 모으는 카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싱글 파티 맺고 들어가도 되고요 편하실대로 저는 솔플로 하겠습니다 등급을 일단 좀 높게 했는데 나무도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약해요, 그래도. 파티백 가는 것보다는. 네, 솔플 도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 어이. 이런 식으로. 예. 네. 정할 파편 들어오죠? 이정할 파편 갖고 나중에 아이템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카던 두 번만 도지 마시고요 두번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정화의 파편 앰블 나중에 해주셔야 됩니다 나 너무 할거 없다 컨텐츠가 없다 그러실 때꼭 해주시면 좋아요 저그 단계가 높을수록 어 수량은 좀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열렸네 어쩔 때는 솔플풀이더 깔끔하게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정말 파편 모으는 거니까 늦게 들어가서 상관없죠 여기가 조금 난이도인데 여기가 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천천히 잡으시면 됩니다 허리만 먹지 말고 아니 스턴 걸리니까 노답이네 보스 땅꺼번에 몰아서 오우씨 맞혀버렸어 맞혀버렸어 깜짝이야 물약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약 막 써주세요 물약값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쭈쭈쭈쭈쭈쭈쭈 본인이 만약에 캐릭터가 많다 에카우스 던전은 가장 빨리 돌수 있는 캐릭터로 선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슬레이어가 그나마 좀더 빠르고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제로하는데 돌려주고 보스 떴다 보스 떴다 떴다 그가지고요 다만 이런 파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의 던전 나오죠, 가끔. 그거 때좀 아쉽죠. 골드를 못 먹으니까. 잡고, 쭉쭉 잡고, 들어갑니다. 아주 가끔 저렇게, 어, 다른 템도 주긴 해요. 복대 잡아주고 마무리 <웃음> 있었어요 1 1 10개 정도 있었는데 올랐는지 볼게요 1327개 올랐죠 대략 한 200개 정도 한판씩 할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네요 여러분들 이 정화의 파편을 가지고 예, 카오스 전점 파편 교환 NPC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족한 파편들, 중요한 어, 명예 돌파석이라든지 어, 위대한 명예 돌파석, 뭐 명예 파편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서 다 아, 교환 가능합니다.